하원연가의 노래를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오신 분들은 억수로 억울할게요 어, 자 갑니다 하원연가의 노래 우리 갑니다 내 친구 늦게 어. 안오시는 분들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. 그죠? 모어가겠습니다 뭐 그죠? 자 우리 내 친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하원연가 노래 김하원 선생님 노래입니다 내 친구 한번 원음을 한번 듣죠 자 김하원 선생님 노래 갑니다 내 친구 내 친구는 김아온 선생님을 작사 작곡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노래까지 부르고 모두 모두 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어. 말을 안 해도 내맘말하주소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신경 안 써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언제 우리 다시 또 만날까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자, 이번 가수 노래의 내 친구입니다. 보섯보다 소중한 나이 좋은 많이 힘들 땐내 손을 잡아주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죠 내가 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다시 또 만날까 위약도 없이 헤어져 아쉬워 해맑게 웃는 네 얼굴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기도해 봄날 햇살처럼 보고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나의 김하원 선생님의 어, 작사 작곡 어, 노래까지 본인이 한 어, 노래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내 친구예요 노래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자, 빛나는 인생으로 가겠습니다 빛나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자, 오늘 개 탔어요 전부 다 남자들은 안 왔으면 정말 억울할 뻔 했죠 이? 갑니다 김하원 작사 작곡 이쳐지나도 고 노래 참 좋죠, 그죠? 어, 아까 어, 내 친구도 김하연 작사 작곡, 어, 그리고 빛나는 인생도 김하연 작사 작곡 노래 많아요. 그다 보니 뭐 얼마나 더 터졌어 이렇게 노래가 몇 개나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뽑아서 이제 두 곡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김하연 가수네 우리.